문어 숙에 무침에 소금을 솔솔솔 뿌려 줍니다. 이렇게 오이를 어슷 썰기 해가지고요. 이렇게 음, 굵은 소금을 아주 살짝만 쳐놓습니다. 살짝만 양파, 고추, 배 이렇게 담아놓고요. 이제 문어를 썰어 보겠습니다. 아까 소금에 살짝 절여놨던 거를 짜주세요. 물기가 있도록 이렇게 꽉땀물 나오죠? 네. 금방 먹을 거니까 뭐 그렇게 꽉 짜진 않아도 되지만, 네. 오일을 짜서. 물에다가 이렇게 담아주고요. 이제 새콤달콤하게 무치면 돼요. 네. 고춧가루, 고춧가루를 이렇게 쳐주고 그다음에 다진 마늘, 다진 마늘 넣어주고요. 또 설탕, 설탕 주고. 식초도 넣어주고. 새콤달콤하게. 이렇게 해서 무치면 됩니다. 저는 이렇게 초고추장을 좀 넣어요. 초고추장. 네. 저의, 저의 팁은 초고추장. 네. 넣고 무쳐보겠습니다 자, 묻혀보겠습니다. 우유를 살짝 절였고, 간은 초고추장을 좀 넣었더니 저희 입맛에는 맞았어요. 깨소금을 솔솔솔 뿌려줍니다. 숙회 무침도 한번 드셔보세요. 배, 오이, 고추. 음. 문어수캐 입니다 드셔보세요 음 너무 맛있어요 말이 안나와 문어수캐 무침 이었습니다 문어수캐 무침을 해보았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여러분도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